내어리서 뭐하는지 궁금해 기분이 너무 baby so 가어죠내 잠이 안 오잖아 재미도 없어 TV쇼나 때리고 놀전 pretty boy 그 고민을 내게 털어놓던 나 표정이 아직 선명해 스이 so, 향기가 비릿해 내 몸이 자꾸 빠져 깊이해 미리 알아도 난이 멍청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But This love me love me love me I m stupid 어쩔 수 없어 보고 싶은 걸 Please love me, love me, love me. I know I'm stupid 어쩔 수 없어 날 보고 싶은 걸나 say I love you. 와이파 i 쟤나 믿어 라이 라이 밟아져 있함그 자리의 기회를 아무에게나줄것 너는 난 빨리 들러 가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이 맞아 매일 할지 아니면 그냥 아기처럼 버리고야 할지 I don't know I'm 모르겠어 이런내가노력해 시간이 없으니 어쩌겠어 말이 안밖에다겠어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n t no I'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어쩔 수없어널 보고 싶은 걸, I so o y o s I love you, so I love you, I love y 나 o y I love you, 나 o v e y u e you, I love you, I love y I love you, o v e you, o v e y I love you, 나 oh, I love you, l e you, o v e you, love you, e I love love y o o v e love I e o u I love o u p l o e o I love o v e love e I y o u